어, 형님, 이거 담을 수 있어. <웃음> 오, 돌안들고나왔어요 오, 어, 이만하면 됐어. 자, 자 이만하면 됐죠? 딸기맛 부모님, 안녕하세요. 웬 새벽에 문어이니까 <웃음> 죄송합니다. 오늘 새벽 3시에 출항했어요. 모털 소사님 우리, 우리는 오늘 꺼질 것 같아. 아, <웃음> 그래? 어우, 씨. 자, 첫수. 어. 혹시나 했더니 액션이 필요 없네. 오, 이거, 오, 담을만 해. 야 씨. 첫수가 담을만 해요. 이야 괜찮아, 괜찮아. 그, 뒤쪽에, 문어라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 네, 낚시해주면서 드시게요. 이요. 하면 나서 계속 고전 흘러가 몰라니 라면 드시죠? 예. 예. 고신에 많이 잡게 해주세요. 많이 잡아야지. 아, 선상에서 또. 그렇죠 형님. 집에서 아 짜장면이 당구장가면 왜맛있겠어 터에 따라 다른 거지. 자 새벽에 한 그릇씩들 하세요. 음. 아우배고파는데 끝내준다 진짜 에 벌써 다 드셨어? 아 군방이죠? 마셨구만 아주 그냥 <웃음> 히트 왔어 아, 아 좋았어 아저 물고기 때문에 깜짝 놀랐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오 바짝 섬치기인데 이거? 긴장해야 돼, 바짝 섬치기야 어다 매. 포킹 형님, 나올 만한 자리에다 아주 구타손치기선장님피자비 실력 모든 게문어가 답인데요 오, 지금, 지금 섬에 5m도 안돼있어요 한 3m 떨어졌어 대박인데? 오, 또, 요, 차. 405바. 어, 아, 저도 저런 거 잡고 싶다. 그러니까? 테스팅 어, 사이 좋아요, 오늘. 네. 신이주님, 안녕하세요. 자, 저도 한 마리 왔어요. 근데 작다. 두 마리째. 저는 장나요 아이고, 씨. 자, 이런 거막 담으시는데 저는 못 담겠어. 제마이지 뭐지. 자, 두 마리째. 저쪽에 캐스팅하니까 있었어. 어우, 너무 덕회 던졌나? 세마리째 좋았어 마리스 뽑나요? 아, 방생 강요할 수 없으니까 저는 방생해요 걱정마셔 자세마리째 엔규일님, 안녕하세요. 서희문호 달봉님이. 아니, 아니에요. 제 실력이 무슨. 자, 세 마리 건졌어요. 근데 섬치기하고 섬에서 저기서 딱 1m 정도만 떨어뜨려가지고 자. 바닥만 읽고 오고 있어요. 40호, 30호, 25호. 지금 25호로 캐스팅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5m? 좀 끌어봐야. 오케이. 김민철 형님 예 안녕하세요 화이팅입니다. 아 이거 언도만치니까 비거리 마음에 안드네자네 마리 치네. 완전히 기다 이건 뭐애기애기만도 못하죠? 네 떨어졌죠? 방생화로? 네 마리째 아이 비거리가 못 미쳐 키로는 안 나왔는데 아까 700,500짜리 하나 나온 것 같고 지금 뒤에 계신 사장님 500짜리 하나 건지신 것 같고 자 올라오시면 5분쯤으 불이동 한번 해볼게요 도착했습니다 내려갈게요 달봉이 화이팅! 이0초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여기 자갈바라고 같이 섞여져 있는데 요 네? 여기 네. 바닥을 끌어도 미끌려고 했으니까 바닥을서 계속 십시오 캐스팅 때는 30호 25호로 하다가 이제는 40호로 바꿨습니다 마이크 배터리도 갈아야되겠네 자 다섯 마리째 어? 요거 더물만 할까? 자한 마리 했어요 어 수심 깊다 이야 자 여러분 요거 요거 안돼요 사실 조금 빠질 것 같아. 근데 담을게요. 어제도 두 마리는 챙겼는데, 오늘도 아예 다 살려줄 순 없어. 근데 조금 안 됩니다, 사실. 자, 카운팅 해주세요. 다섯 마리, 다섯 마리 했습니다. 와, 가시거리도 진짜 길, 넓고, 오늘은 하늘을 보여드려야 되는 그런 날씨 같아. 자, 띵띵이라도 나오면, 야, 오늘은 몇 마리 정도 나오고 싶은데. 뵐는지 모르겠어요. 배터리 갈았어. 다죽었어 이제 배터리 신경 안 써도 돼요, 당분간은. 돌 뒤집기, 허참질 하는 거지. 수심이 이렇게 깊은데, 뭐. 오! 요오.. 305번짜리 하나 나왔어 아이고 쭈꾸미다 자 다섯 마리 쓰신 분들 탈락 자 필드마스터의 힘쇠예 자, 쭈꾸미.. 쭈꾸미 많아죠 예? 키비 키아니에 형님 어. 형장님 이두에서 방생할 거 나왔어 여기서 살려주면 아깝다고. 사무장님, 여기다 놓을게요. 네. 위도에서 살려주신답니다. 낙후님, 예, 히트했습니다. 자, 일곱 마리째. 요, 어. 뭐지? 자, 이, 이거는 담을 수, 어, 담을 수 있어. 어, 형님, 이거 담을 수 있어. 오, 돌안 들고 나왔어요 어 이만하면 됐어 자자 자, 이만하면 됐죠? 자 일곱 마리째 사진, 사진. 어? 사진이요? 아니 쪼..조금 더큰거 잡은 다음에 찍어야 되는데 일단 큰거 잡고 싶어요자 <웃음> <웃음> 일곱 마리째 이 맛에 이 맛에 물어 낚시 하는거지 자 카운팅 해주세요 화이팅입니다 전 갈매기 2호 저측 2번째? 갈매기 2호안 보이는데 여기서? 아 저..저기 아 <웃음> 손은 들고 계시네 <웃음> 예 오. 야 이쪽으로 나왔구나 사모장님 배 혹시 얼음 있나요 얼음? 냉동고 가시면 예예 예. 특히 얼음 도어아 하나만 더 주세요. 옆에 분도 얼음 없다고 하시더라고. 고맙습니다. 아 얼음 예예 예. 자 얼음 없다며? 아예 예. 예. 예. 아, 형님 그렇게 멀리 던지시면 눈치 보이잖아. 제가 제제두 배는 나가는데? 제임스 유님 달봉이 형님 오늘좀 나옵니까? 아니 그냥? 그냥? 재미있을 정도? 자이 이 정도 나와서 8마리 정도? 뭐이 정도? 자 7마리 쓰신 분들 탈락 한 마리 더 나왔어요 자 이거 위도에서 살려주신다고 하시는데 에이 이것도 제 화면 방생 사이즈인데 자 8마리에요 카운팅 해주세요 사모장님, 이거 위도에서 살려주신지 아닌지 제가, 제가 확인할 거예요? 예, 예. 바닥에 놓겠습니다. 말고, 예. 아, 인수도. 오호. 오토 조사님, 우리 분비, 분발해야 돼. 예. 자 오호 야이건담을수 있겠다 아홉마리째오 어, 이건 릴링 천천히 해야 돼 에이씨 올라오면서 자 카운팅 해주세요 아홉 마리입니다 자 누가 쭈꾸미라고 했어 오야 많이 커졌어요 어 훌륭해요 저 정도면 아우, 저 형님, 진짜, 혼자 다 잡으시는 것 같아. 어라? 사이즈 좋잖아. 오, 괜찮아, 형님. 와, 캐스팅. 형님, 앞에, 앞에 배라 엉켜. 딱 <웃음> 캐스팅 대박이다, 와. 차 근수님, 문어 좀 나오시나요? 어, 문어님께서 아홉 마리 나오셨습니다. 그 남들은 그냥. 자, 열 마리 했잖아요, 형님. 형님 오셔서 딱열 마리 했어. 자, 그, 격포에 초고수, 김문수 형님과 동료예요, 저 지금. 아, 꽃게 두 마리에서 밀리는구나. <웃음> 자, 우리 형님 오셔서? 큰 형님 오셔서? 하나, 또. 저 킵할 수 있는 사이즈 잡았어. 형님 오시자마자. 자, 신화신님 안녕하세요. 늘 혼자 다니다 최근 처가 회님들보시고 문어 다니는데 챙겨드릴게 한두가지가 아니네요 세비준비부터 차량피고까지 갑자기 혼자 다니는게 편해졌던데 <웃음> <웃음> 만세 부르시랍니다 천장님 이거 눈, 눈깔 효과 좋다 효과를 봤다기보단 아무튼 괜찮은것같아 방어감으로 방어감. 방어감. <웃음> 이거, 이거 한번 찍어줘 방어? 아 떨어졌어 아. <웃음> 아돌뒤집기였네아 이번에 살짝 묵직했는데 어 이야 이야 그러니까 이런게 나와야지 응. 여러분 겹포 씨알 많이 커졌어요 달리세요 어 배가.. 히트! 크다 이야키로짜리다 저거 어, 이야 오우, 그해5 0 0짜리 되겠어. 자, 11마리 아치이 택님 오시니까 11마리 잡네요. 얼시구 요거, 요거 담을 수 있는데, 아, 얼시구 요거, 요거 괜찮아요. 엄청 괜찮다기보단 준수한 그죠? 예, 준수한. 어, 아, 좋아요. 자, 카운팅 해주세요. 열한 마리입니다. 아우, 손맛 좋았어요, 형님. 히트, 감사드립니다. 세븐틴 하려면 여섯 마리 남. 그렇죠, 예, 여섯 예. 마리 남았죠, 형님? 예. 아, 형님, 근데 진짜. 나오니까 재밌네요 재밌지, 재밌지. 이럴때로 힘들어도 네내 예. 아, 지금 날시댕길날 일주일에 올라것 같아요 어? 솜치기다 우린 또솜치기 보면 캐스팅을 해줘야지 자솜치기예요 섬치기에 어? 오늘 대박이네요 그동안 두종 여보건 어디갔다 그랬는데 참 편핑장님이참 좋은 말씀 하시네. 아, 이 사람아, 그어복이었고 그 어? 와, 지금 뭘 다른 걸할수 없어. 바닥이 오르락 내리락. 아, 이 자. 와, 뭔가 묵직하더라니. 장봉진님 안녕하세요. 에이, 아니 아니 해초가 무지막지건니코님못 잡을 줄 알고 이벤트 참여 안 하는 <웃음> 제가 한방 먹었네 제가 한방 먹었어 아뭔 소린가 그랬더니 염소 소리구나. 리경스님, 달봉님의 곰스타의 멘트 하나하나가 전문가의 표현이시네요. 아 나는 좀 당하고는 못산 그런 타입이라. 내가 다른 멘트를 포기해도 곰스타의 그 깐족, 어. 그 들이대는 개김성, 뭐 이런 게, 이런 게 이제 들어오고 하면 꼭 댓글을 해주지. 자, 12마리째. 어우, 사이사이 있던 녀석이라 괜찮아요. 어, 자. 충분히 담을 만하죠? 엄청 크진 않지만, 으. 자, 12마리째. 이거 보이시려나? 한타스 했습니다, 한타스. 어우. 그래, 여기, 여기서 안크고 계속 한게 다행이야. 12수, 안 빠졌네, 짜식. 형은 걸리면 잘안 빠진다니까 오늘도 한 마리도 안 빠졌다 근데 여기 선장님이 포인트 이동 많이 하시네 맹목적인 그런 게 아니고 지질 때는 좀 길게 지지고 그래 좀안 나온다 그러면 자꾸 옮기시고 옮기시고 하시네 우리 모털도사님 오호? 오요 괜찮아 아 돌이구나 어돌 잡았어도 괜찮네 오, 왜, 왜 혼자 다잡아 어, 어깨뽕 들어간 거, 밴드에 좀 올리고 하라고. 오, 어, 이거 저기 필요한데. 와. 힘님도 잡으셨어. 저, 저, 저만. 그러게, 그러게 말이야, 형님. 아이. 오, 사이 좋아졌어, 갑자기. 저쪽도 나와. 아, 형님, 프로가 뭐 하시. 하... 사이즈, 아니, 사이즈 있었거든, 이 아. 야... 오, 오! 또 잡았어. 오, 작동 못한 3년 타는요. 오, 날라갔다. 오, 설벌어도. <웃음> 내 오복이 길 같네, 진짜. 아, 감사합니다. 내 오복이 길 같다니까 뭘 감사한데. <웃음> 난약 올라 죽겠는데. 월봉형 채비교, 집어제 역할 중이시네요. <웃음> 고추장, 색통 금동. 어우, 또 잡으셨어. 아, 근데 옆에 사장님 보니까 두루두루 잘 나오네요. 애기에 구해받지 않을. 보해서도 필요없어 여기저기 선사들 조항이 좋습니다 그런 요이노스바님 너무 많이 잡지 마세, 마세요 어색해 <웃음> 아이고 가슴이 여포 <웃음> 분호집 <웃음> 나간 어복이 돌아오는 중 마리수를 적었어야지 편집장이 많아. 그래야지 이렇게 13마리째가 되잖아요 오. 아니아니 빠있어 빠있어 아아 아, 이.. 문을까 아니면 낚시줄일까? 아. 낚시줄이야 낚시줄 그렇지 이런 느낌일 리가 없어 낚시줄이야 낚시줄 오우 어, 어, 걱정마세요 돈세탁님 좀저아니요 얼마 못 잡았습니다 12마리 주위에 계신 분들한테 다 따라잡혔어 모텔도선님못 잡을 줄 알았더니 갑자기 사면타 해가지고 1네마리 잡으시고 생, 맛있게 드세요. 예. 모털 조사님, 뭐, 예, 맛있게 드세요. 한 숟가락 푹 떠서. 호실큰거 잡게 해주세요. 아, 시원하다. 아, 저 모털 조사님도 잡복이 좀 있구나. <웃음> <웃음> 몰래 뭐하나 아, 이렇게. 하나씩 <웃음> <남긴 아니죠. 웃음> 이런 경치는 진짜 낚시꾼 아니면 구경할 수 없는 경치야. 예, 예. 자, 여러분은 지금 세계적인 경치를 자랑하는 왕등도를 모시고 계십니다. <웃음> 뭐에도 나올 것 같아요, 여기는. 자, 담배를 한대 물고 있는 관계로 경치 좀감상하세요아 이거 괜히 캐스...어우 살았어 살았어 어 여기 아침에 퐁포버튼던데 10분만에 3마리 잡았던데? 물정이 여기가 맞는건가? 어? 아 어, 드디어 잡겠노돌멩인가야말이쓴면어요 야, 이거는 좀 작은 녀석인데 이거 수...무슨도? 수인도? 인수도? 거기서 살려주신대 인수도...하자식도 아, ㅎㅎㅎㅎㅎ <웃음> 이렇요네자 모아서 연한최내만에 네 항상 해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오늘 달봉님에겐 누구에겐 사랑을 누구에겐 버림을 오늘 난감하네 석포 군산 공통적인 얘기 컬러는 고추장, 금동, 색종이었습니다 넘버3 타고 섬치기를 하는데 5m, 3m. 넘버원 피싱은 배질이 미쳤어. 사실 넘버3 탄다고 하니까 자꾸 넘버3 타지 마라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사실. 근데 저는 제가 이제 겪어봐야지 직성이 풀린 놈이라. 배질을 좀 나름 예리하게 봤어요. 계속 배질 배질 배질 배질 지어졌 여러분 적극 추천합니다. 넘버 no. 3 강성민님 말씀대로 천 재질로 되어 있는 거 민둥민둥 이런 거 보다는 이게 얽매이지 마라 그래놓고 뭐 어떡이야 플러시보도 아니었고 그거를 쓰시니까 나 잡으시더라고 나오고 일라, 작년에 영서하면서 잡은 물어가지 냉장고에 있나? 아직 거기 아직 바닥 속이 있을 건데. <웃음>